그 차로 와봤는데요 헉, 벚꽃이 만개네요 너무 예뻐요 바로 돌려버린다 <웃음>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는 지금 5.13을 기다리고 있고요 죽어도 안와요 이게 바로 학교의 특징이죠 절대 셔틀만 오고 5.13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온다 사람이 꽉차 있어요 저희의 자리는 없다고 보면 되죠 너무 이쁘다 하늘도 응. 구름한 적이 없네요 오늘 진짜 맑아 <웃음>